XY의 N승이라고 하면, 음. 이거를, 그, 뭐지, 연기할 때, 네. 할수 있는 게, 어,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음. X Y의 음. 제곱을 보면, 음. X의 제곱 플러스 음. x y 음.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어. 되잖아요. 네. 이걸 이제 문자로 해보면, 그, 이 앞에가 두개 중에 0기를 선택한 걸로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첫 컷에서 음. NC0에 음. X의 n승 플러스 nc1에 x에 m 1 b 플러스는 이제 또 nc2에 x에 m-2에 여기 왕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건데 이렇게 하면 nc2에 이렇게 보면 좋을 이항안이라고 해요 음~~ nc0부터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뭐 쭉쭉쭉해서 ncn까지 를 더한 거를 2의 n승이라고 정리해. 그리고, 그, nc0 빼기 nc1 플러스 nc2 빼기 nc3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간 다음에, 마이너스 1의 n승의 ncn. 이거는 e n 빼기 1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, 네. 그러면 이제, 네. 그리고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 다음에 n c n 음, 가지고 이거는 nc1 nc3 음, 플러스 nc LC, nc5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nc n-1 이거는 2에 n-1이다 라고 할수 있고 뭐1 플러스 음. x에 n 승 이런게 있어요 네. 그러면 아까 위에 했듯이 nc0에 음. 음. 1에 n-1 뭐, 이렇게 쭉쭉쭉 더 할거네요. 이렇게 되면, 그 개수들을 다 더하면, 음? 아, 그니까, 음. X, X에다가 1을 대입하면, 네. 이렇게 생긴 거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, 네. 그, 뭐지? 개수들만, 여기는 뒤에는 개수들만 나눌 그렇죠. 음. 거 아니에요? NC0, NC1, 이렇게 쭉쭉쭉 거.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, 이 N승이 돼서, NC1부터 음. 뭐 NC1까지 다 더한 게, 이 N승이다.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음. 얘는 0, 얘는 NC0, 빼기 NC1, 음. 플러스 NC2,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나오는데, 그래서 마지막에 똑같이 마이너스 1에 n에 n c n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해서 떼면 2n은 2에 nc0 더하기 nc1 아 nc2 더하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? 딱수 줄너만 그렇죠. 딱수 들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2를 여기로 넘겨서 나눠주면 2에 네. n-1은 nc0 더하기 네. nc2 더하기 이렇게 쪽에서 딱수만 더한게 2에 n-1개라는 걸하시 있고 네. 그럼 반대로 그 홀수인 것들도 음. 더한 것도 2에 n-1개